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마스터인 다이나믹사에서 나온 n w 0 7 플러스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가지로 좀 유명한 모델이죠. 여러가지로, 마스터인 다이나믹 자체가 조금 유명하지, 여러가지, 여러가지 유명한 브랜드 회사인데, 이 회사 자체가 여러가지의 다른 회사랑 콜라보로 좀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로도, 누이비똥이랑 콜라보를 하여서 조금 유명해진 그런 케이스죠. 어쨌든, 어우, 지금, 카메라 지금 각도가 좀잘안 잡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애트물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어, 누이비똥, 제 기억상 누이비똥이었을 거예요. 누이비똥 모델의 지금 아마, 원래, 원래 본 모델이 이거인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본 모델이 이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사보았는데 이것도 물론 수공회로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외관부터 살펴보면 외관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이게 마스터인 다이믹 사이 로고가 박혀져있고 여기에는 LED 점등이 달려져있습니다. 여기 LED가 요쪽이, 요쪽이 요쪽이 요쪽 유닛 요쪽이 오른쪽 유닛 아 왼쪽 오른쪽 유닛 돼가지고 여기 오른쪽 유닛 왼쪽 유닛 정용 표시등이고요. 이쪽이 어, 여기 전체 케이스 케이스의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뒤쪽을 보시면 뒤쪽에도 음, 뒤쪽에는 뭐 시리얼 넘버 같은 게 적혀져 있고 다음 C타입 충전전자가 있습니다. 뭐그외엔 특별한 점은 없는 케이스인데 케이스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케이스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케이스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일단은 뭐 은색, 은색으로 은색뭐 여러가지 뭐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지문도 쉽게 묶고 그런긴 한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묵직하거든요 묵직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뿜뿜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단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단점이에요 <웃음> 요거 융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 융이 포함이 되는데 이요요 요 주머니 안에 안 넣고 다니면 네 손때가 너무 많이 묻거나 아니면 스크래치가 날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고 다니지 못하는 단점이 조금 큽니다. 뭐그 다음에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안에 내용물만 좋으면 돼 그만이죠. 뭐 안에 내용물 자체는 이이자 이거 자체는 어. 아세테이트아세테이트로 만들어진 겉면을 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면 자체가 아세테이트인데 이거 자체가 핸드크래프트로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핸드크래프트로 만들어져서 이거 자체 하나 하나가 이거 살 때마다 이 모양 자체가 전부 다 다르다고 하더고요. 라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비염 때문에 좀 코맹맹이 소리한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딴걸 넘어서. 요, 아스테이트, 핸드크랩에 아스테이트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네오디움, 네오디움, 뭐, 베를륨 드라이버, 아, 네오디움이란다. 베를륨 드라이버가 10mm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베를륨 드라이버가 들어간 것 치고는 음질이 상당히 별로예요. 음질이 상당히 별로인데, 어, 그 외에 뭐, 그 외에 뭐그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노이즈캔슬링 기능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듣기는 별로예요 다른거에 소니나 아니면 다른 타사 제품에 비교해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자인 때문에 사게 되는 녀석이에요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근 아스테이트 핸드크래프트를 모양을 모양을 내서 그런지 아스테이트 자체로 이제 모양 자체가 예쁘게 나와있어요 모양 자체가 예쁘게 나와있고 그래가지고 이 모양 때문에 사시는 분들 꽤나 많으신 것같더라고요뭐 고급스럽기까지 하고 그외 특징으로 설명드리자면 여기에는 어... 터치식이 아니라 여기 터치식으로 못했나봐요 아스테이트 때문에 터치식으 못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어... 약간 옛날식으로 아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뭐 조금 방식 자체가 일단 버튼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버튼형으로 되어있고 여기 왼쪽 유닛을 보면 여기도 어 버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배선 특징이 없어요. 뭐 블루투스 4.0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어폰 사용 시간은 이어폰 사용 시간은 10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블루투스 5.0이었네요. 네, 블루투스 5.0이었고. 어, 마이크도 두 개가 탑재되었습니다 마이크가 두 개가 탑재되어 있는 게 조금 충격이었어요. 요즘 시기, 요즘 시기에 마이크가 한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화음질 자체도 사실 좀 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방수등급 자체에도 IPX5등급 방수등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웬만한 빗물에는 끄떡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 이었구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뭐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디자인 만고면별볼 없는 제품이에요 디자인말고는 <웃음> 그다지 별로 메리트가 없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뭐 이거 사실분들은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뭐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 이었습니다 그럼 안녕